본문 마지막 자에 체본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추나라 주자 두루 주자 하늘건자 하늘의 어떤 특징은 뭘까요? 하늘의 미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게 될까요? 하늘의 미덕은 부지런함입니다 인간은 하늘과 땅으로부터 배우는데 하늘에게 배울 것은 바로 끊임없음 그 부지런함 항상 자기를 발전시키려 함 하늘이 뭐가 부지런한가 쉬지 않고 해가 뜨죠. 쉬지 않고 별들이 흐르죠. 계절은 가죠. 네, 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모습이고 그걸 사도성으로 자강불식이라고 했어요. 스스로를 키워나가기를 쉬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늘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땅으로부터는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바로 그러함에 순종하는 것 하늘의 때 하늘의 부지런함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고 따름을 바로 땅의 미덕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미덕은 무엇일까요 천지인에 있어서의 그 사람의 미덕을 말하자면은 스스로 주인공으로서내 삶의 책임을 지는 것 그런 것이 사람의 미덕이라 고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주인공인 모습을 발현하지 못한다면은 그건참 안타까운 것이죠. 어떨 때가 주인공이지 않은 모습이냐면은 이것저것의 주변에 핑계를 대는 모습, 정치 때문에. 주변 사람 때문에 누구 미운 누구 때문에 자기 가족 누구 때문에 등등등 그 핑계 뒤로 숨는 모습은 주인공의 모습이 아니죠 복은 어떻게 먹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유해 볼 만한 재미있는 주제 거리죠 목숨 숫자. 옆으로 그는 획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가늘게 그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작은 공간 속에 글씨가 안정되게 들어갈 수 있게. 치우치지 않게 복수천 여기 여기 부분은 어, 본문을 응용해서 만든 이걸 집자했다 그래요 글씨를 모아서 어떤 문장을 만들어 본 겁니다 일종의 연습이고 활용이죠 복과 수는 인간이 고대로부터 바해오던 것이죠 복받기를 그다음 오래살기를 이 남자는 우리 고대 우리 민족의 주거 형태라고 전에 한번 표현했었죠 유목 민족의 주거 텐트 여기 위에 이거 폴대 이렇게 출입구 출입구는 남쪽으로 내죠 남양집 그게 바로 남자의 어떤 근원입니다 극 남극할 때 극이 남았네요 남극 극기를 하면 끝을 말하고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정지되는 부분 그 부분을 극기를 하죠 극으로 치우치면 은 극은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 삶의 에너지에서 극단에 치우치는 것은 항상 문제를 이야기하죠 우리 몸에 있어서 어떤 에너지나 그런 것이 극단에 치우치면 그것이 독성화됩니다 독이라는 말의 정의 에너지의 치우침.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누구를 너무 좋아하고 누구는 너무 싫어한다? 이게 에너지의 치우침이죠. 어느 정당은 어떻게 하고 어느 정당은 너무너무 못됐다? 이런 관점 에너지의 치우침이고 이데올로기의 치우침, 남녀간의 치우침, 유생인종의 치우침 오만 편견과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치우침에서 나오고 그것은 삶의 독성을 야기하죠 그래서 극 극의 치우침을 우리는 풀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중의 개념이죠 중, 중으로서 중 극을 푼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중의 개념을 가장 소중한 개념으로 항상 삼았습니다 사서삼경 중에 가장 짧으면서도 핵심 되는 게 뭡니까 중용 대학 중용 이런 것들이 짧지만 임팩트 있죠 불교에서는 무엇을 제일 가는 진리로 삼나요 중도 중도 제일 의제 즉이 말은 중도야말로 제일 첫 번째 가는 진리로 가르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 그 주역 또는 역학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중은 뭐냐면 가장 상스럽고 기량 개념으로 치고 있죠 음양이 있고 거기에 중이 있다 오행에서 말하자면 목화 토금수에서 토를 말하죠 토가 바로 중 에너지 거든요 조화와 균형 숙성과 성숙 그래서 이 오늘 서의 한 장을 통해서라도 사실 여기 중이고 꼭 있어서 이 극자 하나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지만 이 서예인문학이 뭡니까 바로 서예 명상 서예인문학이라는 것은 이런 걸 쓰면서 그런 걸 사유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글 쓰는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글 글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사유의 주인공 바로 인간 그런 마음으로 서열했을 때 나중에 자손들에게나 가족에게나 또는 지인에게 그런 지혜의 어린 한마디를 해줄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어르신이 되어 간다는 것인데 그런 한마디가 있으면 어르신이고 한마디가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고 하죠 그기까입니다 네,